요즘들어 피로가 누적이 됐는지 너무 힘들다 아침엔 일어나지도 못하겠지 점심엔 허리가 아프지 자기 전엔 머리도 아프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터졌나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은 아무 일도 없다 그나마 스케줄이라고는 오후 3시에 친한 지인의 결혼식이 있을 뿐 거기만 다녀오면 아무것도 없다 역시나 하루가 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떠 있다 일을 하란 얘기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오 길 가다가 돈을 줍는 것도 아니다 나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은 저녁 7시에 식당에 출근하는 것 빼곤 아무 일도 없다 쿠팡에서 알람이 뜬다 그거 아십니까? 놀부 보쌈이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거 아십니까? 오늘은 정말로 맛있습니다. 낮에 오니까 차라리 편하네요. 회수를 하건 배송을 하건 남겨진 메시지를 꼭 봐야 됩니다. 분명. 경비실에 맡겼다는데 집까지 올라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버렸습니다. 꼭 뭐든지 확인을 하는 습관을 문자 왔어요. 6시까지 캠프로 다 전부 회수해달라고 문자 왔습니다.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빨리 하는데 이렇게 꼭 문자로 저를 보채요. 내비두면 알아서 우리가 빨리 나르지 않습니까? 저도 빨리 가야 돼요. 6시가 아니야. 난그 전에 끝내야 돼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쿠팡 그거 반품 회수하러 왔는데 물건이 없어서 연락드렸어요. 아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낮에는 네. 더요 제가 봤을 때는 1시간 안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커피는 칸타타 여기도 비밀번호가 없어 시기가 끊어질 것 같아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안 남겨져 있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 2시 40분입니다 제가 한 11시 40분 쯤부터 첫 반품 회수 시작해가지고요 3시간 걸렸네요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오늘 저녁 7시 출근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3시에 딸내미가 어린이집 하교를 해요 그래서 픽업을 갔다가 캠프에 반납을 하고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집에서 잠깐 쉬고 쉬면 뭐합니까? 다재 일이라도 해야지 집입니다 집에 왔어요 잠깐 집에서 화장실 좀 가려고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에 쌀 데가 없어요 어린집에 딸내미 데리러 왔습니다 아마 이 캠프 아니 쿠팡플렉스 역사상 6살 딸내미랑 와이프랑 모두 온 가족이 다같이 물류센터로 가는 경우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<뉴스> <뉴스> 먹자. 끝났습니다 가자